안녕하세요. 그리핀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소드 최성원이라고 합니다. 어, 기대하고 있던 국제대 중에 가장 큰 경기를 한다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요. 그냥 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 어젯밤에 좀 원래 긴장하면서 잠못잘줄 알았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어, 저는 근데 너구리 선수 플레이 밖에 잘안 봤어가지고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너그리 선수 같고 플레인 스테이지에서 그래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인 탐투이 원래 잘한다 한국인이 탑솔로 명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한다는 생각들 을 가지고 있어서 여에 뒤처지지 않게 잘해야겠다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항상 항상 동화 형이 뭐 사람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게임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그냥 다 좋아 가지고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계속 계속 보면 좋죠. 그 무엇보다 이번 결승전에 또또또 <웃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롤드컵 결승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가 복수하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독일 하면 이제 소세지 그리고 맥주 그리고 슈바인학생 이렇게 세개 알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먹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저 같고요. <웃음> 아까 음식 세개 말했듯이 정확히 알고 독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일단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이제 게임적으로 플레이는 이제 너구리 선수처럼 좀 공격적인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그런 너무 공격적이진 못할 것 같고 그냥 적당히 공격적이고 항상 밸런스 있게 하고 싶어요. 음,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고, 이번 롤드컵, 롤드컵 처음 진출하게 되는데,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